안녕하세요. 오드스케일 목수연합의 신민수입니다. 어, 오늘은 공구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어, 며칠 전 현장에서 레벨기가 좀, 어, 좀 망가져갖고, 어, 인터넷으로 레벨기를 구매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어, 두 대의 레벨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레벨기 가격대가 어, 저렴한 거는 뭐 10만원 후반대, 어, 뭐 비싼 것들은 100만원이 넘는 제품들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찾게 된 사이트에서는 3D레벨기 가격이 두대 합쳐서 10만원 초반대 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3D레벨기인데? 그냥 레벨기도 10만원 초반대 찾기 정말 힘들죠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3D레벨기 두대가 10만원 초반대면 충분히 살수 있는 10만원 미반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가격은 정말 정직한데 어, 성능까지 정말 정직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언박싱부터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드 케이스로 어, 제품이 들어오고 있고요 뭐 이런 카탈로크 뭐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네요 <웃음> 어, 이거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어댑터 그리고 중국에서 아무래도 사용을 해서 그런지 뭐 콘센트가 이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뭐 이런 젠더도 갖다 주고 그리고 레벨기, 삼각타리 그리고 본체 그리고 리모컨 배터리 음, 낮은 곳에서 이렇게 레벨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높이 조절할 수 있는 어, 그런 부속도 같이 들어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 이제 요거는 벽에 이렇게 자석으로 보시면 여기 자석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요런 이제 쇠때기쇠때기 같은 이런 판때기를 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피스를 이렇게 박을 수 있는 홈이 이렇게 있네요 피스를 나무에다 박고 이 자석을 딱 갖다 대면 갖다 대면 되고 이제 레벨기를 이렇게 달수 있는 어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언박싱은 이 제품은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제품까지 한번 언박싱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번째 제품이고요 케이스는 똑같아요 어, 색상만 좀 다른 것 같고 어, 이거는 12라인 이 앞전에 어, 언박싱했던 제품은 8라인 제품이고요 요거는 12라인 여기에서 4라인 여기에서 4라인 이 수평 수평으로 4라인 그리고 요렇게 레벨기를 지지할 수 있는 삼각다리 들어가 있고요요높 높, 높, 높, 높이 높높 높이 조절하는 어요 제품 들어가 있고 콘센트 그리고 원래 같이 들어있던 예 브라켓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음5200 암페어 배터리가두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어댑터리모컨 그리고 쇳대기 그리고 카달로그 제품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레벨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어 직접 사용을 해 봐야 어 지금 아무리 설명해 봐야 어 레벨기는 뭐 어딜 가나 레벨기니까 어, 일단 현장 가서 직접 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영수야 네 레벨기 어때? 어? 쓸만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같아네네좀 같아. 편하지? 네네 편한 것 같애 네. 야 고면장 네, 네 레벨기 어떠냐? 레벨이 잘맞는데요 기가 막혀요? 얼마예요, 이거? 이거 8만 8 0 원. 어, 괜찮네. 하나 사야겠네. 잘 맞네. 잘 맞아요? 음. 바닥 레벨하기 괜찮네. 네 괜찮네. 잘맞네괜찮 괜찮네. 괜찮네. 괜네 괜찮네. 바찮네 괜찮네. 괜찮네. 어, 현장에서 직접 써본 결과 어, 제가 여태까지 좀 안좋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제품이라서 안 좋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 어, 기존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던 그런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문제점이 없었어요 근데 이 가격을 알고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4라인, 아, 8라인이죠? 8라인인데, 45,000원. 3D 레벨기예요 무료, 무료 3D 레벨기. 45,000원. 뭐, 이 제품 같은 경우 12라인. 88,000원이에요. 이두개 합친다고 해도 15만원이 안 돼요. 현장에서, 와, 굉장히,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는, 어 그런 제 어, 확실히 가성비는 진짜 값인 것 같습니다. 값 어? 가격대가 15만 원도 채안 되는데 그 값어치는 아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남나 남을 수가 있나 이렇게 아무튼 어 구매 경로는 이제 엔딩 영상 찍고. 구매할 수 있는 좌표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어, 인사드릴 수 있는 우드스케일 몹스 하나의 신민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